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 역전세다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출이 증가해서 투자는 무슨 투자냐 시장에서 눈을 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 조정 때 기회가 빛을 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누구도 부동산을 떠들어 보지 않을 때 아주 작은 비용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점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 자리들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뉴타운이죠 신길 뉴타운, 아현 뉴타운 이아현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은 피도 얼마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길은 뭐 천만원? 아니면 무피? 뭐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기가 지나게 되니까 이것이 3배 이상 오르게 되고 또 수익률로 보자면 세배가 아니에요 다섯 배 여섯 배가 올라가는 큰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결국에 상승기에 들어갔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일까요? 이게 상승기면 누구나 너도 나도 수요자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차익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까? 오히려 지금과 같을 때 흙속의 진주를 어떻게든 찾아서 시간을 녹이셔야 그 시간이 결국 큰 돈이 되는 그런 공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성장 사이클을 우리가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다음 성장 사이클에 후회하지 않고 다음 성장 사이클에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물건과 입지는 어딜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결국 시간이 가서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되십니다. 자, 오늘 뉴타운의 파괴력을 기억하라. 다음 최고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신길과 아현처럼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뉴타운은 어디인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의 경우에 입주 후 분양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수익률을 보면 은 거의 2.5배 정도가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2배 정도 찍었다가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큰 수익률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 재개발에서 나왔거든요 2014년 아현 뉴타운 투자금 1억에서 2억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4억대 후반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격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20평대가 지금 시세가 12억이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랑 비교해봤을 때 2배가 조금 넘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 분양가 대비했을 때 2.5배 정도가 많이 오른 거다. 근데 실제 실투자금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3배에서 5배가 올라 버립니다. 자, 아이유뉴타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길뉴타운 보시죠. 자, 2014년, 신길뉴타운의 투자금액, 프리미엄이 1 2 0 0밖에안 했어요. 네, 무피도 있었고, 투자금액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4억 중반 정도 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23년에 20평 대 가격 좀 빠졌죠? 지금 시세 11억 정도입니다. 예.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 보면,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자, 일반 아파트 우리가 일반 분양 들어갔거나 매매로 사서 들어갔을 때 물론 여러분들 이 전세가율이 낮은 단지에 들어갔으면 재개발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2014년처럼 이렇게 프리미엄도 없고 전세가율도 높은 시장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기존 아파트로 승부를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다 버리고 재개발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만. 그 중에서도 내 돈을 줄이고 싶다. 최소화해서 시간을 녹여서 배율을 높이고 싶다. 3배에서 다섯 배 그러면 재개발 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뉴타운을 무조건 주목하셔야 돼요. 다른 데보다 뉴타운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뉴타운은 옆에 다른 구역들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거벨트 라인을 크게 키우고 인프라 확장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학군도 성장률이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성장률이 다른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더 높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회가 뭔가? 뉴타운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뉴타운 몇개 없어요. 어디 뉴타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자, 저는 노량진 뉴타운을요. 앞으로 흑성 뉴타운보다 더 좋아질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의도에 있는 그 에너지. 수요자의 이동, 여의도의 직장인구를 빨아들이는 그 효과를 원래 신길루턴이 그것을 누리면서 가격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쾌속으로 많이 올랐어요 신길루턴이 그렇게 오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연은 그나마 사람들이 오를 걸 알고 있었어요 흑속도 마찬가지 근데 신길은 피가 무피까지 갔던 이유가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여의도 있는 수요자들이 신축 찾으면서 가격이 급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의도와 접근성이 더 좋은 데는 어디다? 신길보다 노량진이 더 좋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고 교통도 그래요. 9호선 바로 연결되고 또 1호선으로 위에 용산 연결되고 예, 이 교통이 너무나 좋단 말이죠. 노량진이. 자, 노량진이 그리고 우리가 고시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고시촌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예, 지리적으로 교통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낙후되어 있고 싼 동네다 보니까 그렇게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뉴타운으로 다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되는 말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천지개벽하는 그런 동네가 이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낙후되고 싸고 밥값 싼그 동네가 아니라 이제 예, 강남에 가까운 배우주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의도의 배우주거지의 역할 톡톡히 할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통팔달 교통이 너무 좋죠. 예, 9호선 급행노선 갖고 있잖아요. 흑석은 급행노선 아닙니다. 근데 노량진은 급행노선이에요. 그리고 흑석보다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흑석은 일단 지대 자체가 너무 높고 낮고 이게 너무 심하고 편차도 심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너무 이, 작아요. 상권 예, 자체도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이 주변이 산지, 현충원이랑 산지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시 확장성도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노량진은 펼쳐져 있잖아요. 이 대방을 그 신계까지 쫙 펼쳐져 있고 또 1구역은 완벽한 평탄한, 탄탄한 평지입니다. 자, 거기에 아파트 올라가면 또한강뷰 나오고요. 또한강뷰가 제일 좌울 나올 수 있는 데는 물론 이 3구역이 제일 나올 것 같지만 이 1구역은 이제 3 0 0 0 세대 대단지 평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역에서 바로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상권이 돼 있고 바로 앞에 또 한강 관련된 계획도 잡혀있고 개발 계획도 있고 노들섬도 있고 여의도 바로 앞에 걸어 다닐 수 있고 육교도 나중에 생긴다고 하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흑석보다 노량진이 우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가 더 낮을 때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저로의 타이밍이자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오세훈 시장 또 발표했잖아요. 그레이트 한강. 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클러스터죠. 이 국제업무 지구 여의도. 네. 이쪽 라인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반포와 압구정 라인 그리고 잠실 라인 강서 라인 이렇게 있겠는데 문제는 뭐다? 이한강변 가까운 쪽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이 뉴타운 값도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한강변 중에서 싼 동네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가까운 데가 바로 이 지역, 예. 네. 뭐 흑석하고, 이 동작 지역, 흑석, 그리고 노량진일 텐데, 이 노량진은 사실상 지대 자체가, 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 노들 쪽에서 노량진 뉴타운, 요쪽이 지대가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다니기도 좋고, 이 개발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산시장 이 있고, 또이 앞에도 개발 계획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량진 뉴타운의 가치가 예,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타이밍 어떻죠? 원래 노량진 뉴타운이랑 한남 뉴타운이랑 성수전략지구가 정말 인기를 서로 경쟁하면서 피를 올려갔는데, 지금 많이 다운됐어요. 한남유탄도 좀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어디다? 노량진입니다 투자금이 뭐 14, 15억까지 갔다가 지금 10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싸게 투자할 수 있는 동네는 뭐 6, 7억대 이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지금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자금 그 정도인데 일단 총 들어가는 금액 생각하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15억에서 16, 17억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정도의 아파트를 또 온다 생각하면 돼요 총 금액이 예. 물론, 투자금은, 뭐, 최소 6억대에서 한 10억이지만, 총 들어가는 금액은, 뭐, 15, 17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가격이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 자, 지금 흑석이 20억 초반입니다. 한가비 나오면 더 훨씬 높아요. 제일 싼 게, 뭐, 21억, 뭐, 24억,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최소 안전 마진 폭은 그 정도 수준인 거고,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노량진이 신축이 되는 거고 흑석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한강을 볼 때도 저는 흑석이 압도적으로 뭐 한강뷰는 좋을 수 있어요 지대가 높으니까 예, 지대가 가장 높은 쪽에 이렇게 예, 아크로리버해이 있으니까 근데 못지 않아요 노량진도 이 3구역 높습니다 예, 3구역에서 한강뷰 잘 나올 거예요 1구역도 한강뷰 가능할 겁니다 한강뷰만 있습니까 인프라가 중요하죠 자 위에 있는 노량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뭐가 있죠? 장승백이역 7호선. 그리고 행정타운이 지금 이전이잖아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동작구에 행정타운이 자리를 잡는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뭐 행정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 수산시장 여러분들 가끔씩 가시죠? 예, 저도 가는데 이게 현대화 됐잖아요. 근데 아직 이 구시설이 남아있는데 그거랑 옆에 있는 물재생센터랑해갖고 통합적으로 개발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도 상당해요. 국제업무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됩니다. 거기에 한 13조 정도 때려박아서 이 문화복합개발, 노들섬 연장해갖고고 만든다. 이런 개발 계획이 잡혀있어요. 지금 계속 오세훈시장이 한강 관련해서 개발오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뚜렷해. 노량진은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말 그대로 천지개벽할 텐데 그럼 얼마까지 보느냐. 저는 최소 어, 향후 5년 뒤죠. 5년 뒤에 30억 봅니다. 예, 30억까지는 갈수 있다. 충분히. 예, 우편 기준으로 25억에서 30억. 예, 그럼 무조건 가는 금액대. 음역대가 2 5에서 저층 25억. 예, 한강뷰 30억. 예, 이 정도 수준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10억 안 되는 물건도 있어요. 근데 10억이라 치고 25에서 30. 10에서 15억의 차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물론 지금보다 피가 더 빠질 수 있어요. 시장에 어떤 변화가 불어서 피가 더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고금리 적응했고 현재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은 가격이 다 적응을 해서 내려온 금액인 거예요. 네. 추가로 계속 많이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내가 돈이 있는데 더 떨어질 기대하는 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지금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인 겁니다 항상 부동산 살땐 그래요 자 지금 최고역이 제일 싼데 투자금 한 6억대 후반 뭐 7억 이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싼거 찾으시면 근데 그 이상 낮아지겠냐고요 그래도 노량유 뉴타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금액 들어가면 은 향후에 지금 내 투자금 자체가 거의 뭐 7억에서 10억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억 정도 차익이고 10억 차익이면은 두 배나 2.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3배, 5배 그큰 수익률 만들어 내는 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모아타운이 그 기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노량진 뉴타운의 존치 구역 중에 한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자본 들이지 않고 작은 비용으로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노량진 뉴타운만 딱 구역만 8개 구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아일 뉴타운도 그렇고요,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있는 거여 마촌도 마찬가지예요. 이 뉴타운 보면 옆에 꼭 존치 구역들이 있고요, 또 새로 추진하는 새로 만드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칭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향후에 또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또 추진이 돼요 네. 그게 가능한 건 노후도가 똑같이 받쳐주고 구역 확장성이 연결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노량진이 딱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만들어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뉴타운을 진행할 때꼭 반대 세력이 강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존치 정비나 존치 관리 구역을 남게 됩니다. 특히 노량진은 이 존치 구역이 많은 편이에요. 왜? 상사가 잘 됩니다. 고시촌으로 대한민국 넘버 원. 예, 네, 공시생의 천국. 그러다 보니까 이 고시촌들이 쫙 깔리면서 이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원룸촌으로 딱 만들었을 때 다중 시설로 만들었을 때. 원활하게 이 월세를 받아오니까 재개발돼서 아파트 한채 받는 거 별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구역들이 많았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파트값 이렇게 올라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설들도 낙후되니까 지금 마천도 그렇고요. 이아연뉴타운도 그렇고 신길도 그렇고 다 재개발 다시 추진합니다. 흑석도 마찬가지예요. 존치구역 다시 해서 지금 아파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유심하게 보셔야지 지금 이미 있는 지역들은 투자금액이 10억 들어가는데 나는 그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걸 잘 찾아서 들어가면 그랬을 때 우리가 아파트까지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익을 높이 보면서 뭐 관리처분이나 사업식인가나 중간에 타이밍상 빠지면서 수익 다시 만들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진정한 투자죠 특히 이 노량진은 더한 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 좀 해주세요 라고 바뀌고 있어요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존치구역도 이번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왜 지금 고시촌에 있는 수요자들이 50% 폭감했어요 여기에 그 고시원들이 숙소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식당이나 이런 데 매출 다 급감해서 다 공실되고 말이 아니에요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원래는 수익이 좋으니까 아파트로 만족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수익이 낮으니까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플러스원 1 +1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수익이 큰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래서 노량진뉴타운은 두 개를 봐야 돼요 두 개를 하나는 기존의 8개 구역 하나는 존치 구역 포함한 이 우측 라인들 보시면 돼요 자 지도를 보면은 이게 8개 구역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존치십삼 구역에 모아타운 선정됐다는 게 나옵니다 지금 있는 것만 따지면 약 9,000세대 그러니까 만세대가 안되는 예, 9,000세대 좀 넘는 정도 수치거든요 자 보세요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다른 유타운보다 훨씬 파괴력이 높고요 또 입지도 위로는 노량진역 밑으로는 장승배기역 7호선 강남 9호선 강남 노량진역을 하면 뭐 위에 있는 용산 서울대 광화문 시청까지 갈수있고요 너무나 완벽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 뉴타운으로 훌륭한 입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싸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 7구역 이거든요 7구역이 제일 싸고 1구역 3구역이 제일 비싸다 3구역의 특징은 이제 한강뷰를 제일 잘볼수 있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3구역이 이제 1000세대 좀 넘잖아요 여기가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가를 많이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괜찮고 1구역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한 10억 정도 들이셔야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 보시면 돼요 여기 될 겁니다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아현이든 신길이고 다 남아있던 구역들 다시 추진하면서 다시 지금 재개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은 자본을 최소화해서 하락조정기엔 자본을 최소화해서 최상급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고 어떻게든 진입해야 된다 예, 지금 너무 싼 거예요 이 노량진의 그 땅의 가치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땅의 가격이 너무나 싼 거죠 여기 뭐 전세 껴놓고 투자하면 한 1억 대 2억 안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지금 용산 여러분들 그냥 뭐 투자하시면 거의 뭐 4억 들어가고요 그 위에 있는 뭐신길쪽이나뭐 금천구도 그래요 금천구도 투자금 들어갈 때 여러분들 거의 이제 1억대 중반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여기, 노량진 들어가는데 1억대 후반이면 끝난다? 완벽하죠. 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조건 지금 소자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량진 뉴타운 지금 아니면은 못 들어가니까 무조건 노량진으로 예, 진입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값 무조건 25억, 30억 간다.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생각하면 지금 있는 노량진 뉴타운 10억 들여서 들어가면 시간을 좀더 줄이면서 한 2배, 2.5배 수익 보면서 가는 거고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초기 진행지로 들어가면 아주 작은 자본으로 뭐 3배, 5배 이상 수익을 예상하면서 갈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자, 아무튼 자본을 줄이시려면 시간을 녹이셔야 되고요. 시간을 줄이시려면 돈을 들이셔야 돼요. 어쨌든 노량진은 좋다. 돈을 적게 들이든 많이 들이든 노량진을 주목해보라는 게 오늘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왜 천지개벽일 수밖에 없는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왜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고 30억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일단 탁월한 교통라인. 서울에서도 이렇게 좋은 교통 노선을 혼합적으로 가진 데는 없어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도 서울의 딱 정중앙이에요. 용산이 지리적 입지 딱 사통발달 정중앙이지 않습니까? 서울 어디든 30분 내에 갈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노량진도 30분이면 다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개발의 중심 여의도와 용산이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좀더 나가면 서울역 있죠. 또 마곡지구도 뭐 20분 안에 갈수 있고 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10분대로 갈수 있고 이렇게 사통팔달이 돼요. 업무직구를다 끼고 있습니다. 가산도 끼고 있고 광화문도 끼고 있고 다뭐 10분대로 다갈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완전 입지 깡패죠. 그리고 어, 상권 업무 인접 인프라가 좋다라는 거. 일단 역세권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또 장승배기역 역세권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장승배기역 주변에도 고가 아파트들이 모여 있죠. 상도 아파트들. 자 그리고 구시설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수산시장도 현대화가 됐고 또 그리고 고시촌들이 지금 소멸 중에 있어요. 벌써 50%가 급감했고 계속 낮아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로 바뀌면 이제 아파트에 맞는 인프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세대가 무려 8개 구역만 해도 9,0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자, 만 세대라고 할게요. 이 신축의 압축 에너지. 시점도 비슷해. 자, 어디 뭐 장유유타운처럼 여기 하고 몇년뭐 10년 뒤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다사업시인가 관리 처분. 다 비슷합니다. 같은 시기에 한 번에 들어오는 거의 뭐 택지 개발 수준으로, 뭐 완벽한 그런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가장 중요한 투자금. 예, 지금 7구역이 가장 저렴하고 투자금은 약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1구역에서 3구역은 투자금, 원래는 뭐 14, 15억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9억, 10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예, 5억 정도 디스카운트 됐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투자금이지 추후에 이제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한 15억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역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본이 없는 분들은 기회가 있다고 했죠. 노량진은 두 개로 봐야 된다. 아직 작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공비 사업 8개 구역들이죠. 자, 근데 이 존치구역 이번에 선정된 이 모아타운 자리인데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윗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도 추진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초기 상태 때 들어가야 작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1억 대 2억 안짝으로 끊어서 갈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아현도 남아있던 구역들 지금 아파트 추진하고 있고 마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들이 또 비싸요. 이제. 네, 흑석은 이미 아파트 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놓치지 말고 봐야지 진짜 투자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작은 돈으로 시간을 녹이는 투자. 예. 다른 지역들은 시간보다는 돈을 좀 많이 녹이는 투자인 거고요. 10억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한 1, 2억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 시간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돈이 있으신 분들과 적으신 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천지개벽할 다음 제너레이션의 주인공. 노량진 뉴타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강의를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2억 이렇게 소액으로 시간을 녹일 수 있는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에 대한 이 전략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오늘 공개 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지역 얘기는 잘안 하잖아요 근데 지역 얘기 강의에서 많이 하니까 많이 참석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